Pam, Pam, 빼 a m 빼 a 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am, p a 그렇죠 네. 그렇죠 음. 코로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아저 공연 진짜 개 하고 싶다 진짜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고 싶어요 아이컨택 같이 막 침도 튀기고 막 이러면서 막그 네. 땀과 열정을 같이 진짜 공근 번근 형 머리 까니까 진짜 개 잘생겼다 진짜 코로나 색발했을 때가 제일 잘생겼어요? 어떤 기분이 까? 아무 기분 없어 공근이 <웃음> <웃음> 형 엄청 무섭게 났는데 <웃음> <웃음> 그냥 우, 웃으면 더 무서워요. <웃음> 너무 무섭게 났어. 이네 말을. 또. <웃음> <너무 더워. 웃음> 어형옷도왜안 갈아입었어요? 우리 다 갈아입었잖아요. <웃음> 뭐 이렇게 벌써부터 막막 막 저렇게 막주청이 있어요. 막 뚱뚱이 작고가 뭐. 아기, 사, 아기, 상어요 아기, 상어 <웃음> 아기, 상어 한테 물리면 아파요도아님이 역병의 황천의 아기, 상어 <웃음> 아기, 상어 아기, 아기, 아기, 아기, 상어 멋있는 바다 어떻게 끝내지 아빠 상어 알겠어? <웃음> 자, 맞아 혹시 잘래 하셨나요?라고 막 댓글 남기셨는데 잘래 아, 잘래 잘래, 잘래 말하고 있죠. 잘래 중식형을 죽이겠다는 거죠. <웃음> 엄마가 하지 말라 그랬어. 요 근데 너무 힘들어 보인다고. 뭡니까? 엄마 찬스입니까어 어머 니는 저희가 어떻게 할 어떻게 수할 수가 없죠. 아유 뚱뚱이 잡고가 해달라는 분들도 좀 있는데 이건 저희가 할수 있나요? 저희가 아니라 네가 안될거 <웃음> 제가 좀 뻔뻔했죠. <웃음> 하는 거 그냥. 골짜기 장작의 원천인 그곳에 꼬여있는 멜로디 추억같은 명곡이 감동의 악상이 그런 살에서 나축 처진 엉덩이 가사가 나오지 두툼한 나에선 사상이 나오지 날이기 타는 뱃살이 울려 고까들 대부분은 뚱뚱한 사람 뚱뚱이들이 만들어서 하다 불러라 노래 좀 사라 우! 왜 이런 말이 있잖아 <웃음> 아, 이거 다음에 연습해서 가보겠습니다 저드랑이 <웃음> 이거 땀 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 안녕인 지 알고 이렇게 하고 따라오 너도 그런 거 했어? 어, 맞아요 <웃음> 그래 왜 노래인 형들을 가보면 다 같이 이러고 있잖아 공연장에서. 아 겨드랑이 시려고 겨드랑이 시키려고 그런 거였어 이게. <목소리> 아그 임보성님이 지금 휴방 기간에 춤배 방송 한번 해주시면 안 되나요 했는데 저희가 휴방 때도 갑자기 그냥 뭐밥 먹다가 빌보 키추면 라이브 키스도 있고, 음. 어 그냥 그냥 할 수도 있어요. 맞죠? 네. 네. 이미 늦었다 이제 나이가 오늘 아까 한거한 번이서 아까 한 거, 연습생 한 한거 옛날... 이미 늦었다 <웃음> 이렇게. 이제 게 나이가 들어서 얘기 안 불러져 <웃음> 케이크 누가 줬어요? 그러게요 님 <웃음> 아, 임윤님께서 아이고 임윤님 편지는 없어서 미안합니다 선데이 중식이 시즌 3 마지막 축하 케이크입니다 어몇 달간 매주 같은 시간에 꾸준히 저희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촉구면서 소원 빌어요 시즌3 하신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베피로샘 사무엘이 불도록 하겠습니다 오. 케이크도 보여줘야 케이크도 케이크 안 보여 좀더와좀더와좀더더더더 더, 더, 더, 더. 오케이 됐어 하나 둘셋불 거예요. 하나 둘셋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와 이게 근데 곡을 쭉 하자고 해서 하면은 솔직히 다 편할 줄 알았거든요. 입을 그렇구나. 덜 털어도 되니까. <웃음> 이게 더 어렵다. <웃음> 우리 야, 지금 극과 극을 달리고 어, 있어.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지금 선데이 중시 시즌 3 마지막화. <웃음> 네. 네, 아무튼 저희는 시즌 4를 앨범 발매와 함께 이렇게 할 계획이죠. 네. 네. 그때 돌아올 거고 여러분들이 그때까지 저희를 잊지 않고 계속. 기억해주세요. 아니, 왜 이렇게 말이 말이 꼬이냐 오늘? 내 머리가 내 머리야, 형 여러분 시즌스를 끝냈게요. 드디어 끝난다. 우상을 보니 이건 대머리다, 이건 대머리다, 나는 대머리가 되었다. 물어봤자 이젠 대머리 뭘 걸쳐보아도 비싼걸 입어도 빼도 막도 못해나는 대머리 정신없이 막 살다 보니까 걸고리 걸고리 어머 대머리 <웃음> 사는 건 마치 시간의 법칙 세월은 화살개젓은 나는 대머리가 되어가네 머리가 빠져가네 주름도 늘어가네 나는, 나는 대머리가 되어가네 장가도 못 갔는데 조금씩 서가가네 나는 대머리가 되어가네 머리가 빠져가네 주름도 늘어가네 나는 대머리가 되어가네 장가도 못 갔는데 조금씩 서아가네 머리가 되어가네 머리가 빠져가네 너무 오랬어요 내 머리가 되어가네 망약다 늙어가나봐 이렇게 끝나가네요 나의 젊은 날이 이 노래도 끝인가보네요 내 머리를 치는데 나는 내 머리가 되어가네 머리가 빠져가네 주름도 들어가네 나는 내 머리가 되어가네 상가도 못 갔는데 조금씩 서가가네 yeah! <르르> 안녕 여러분 자 앵쿨송 뭐 할까요? 앵콜앵콜앵콜앵콜 어? <웃음> 어? <웃음> 앵쿨 앵콜, 앵콜, 앵콜, 앵콜. 잠깐만 스파스님이 갑자기 들어. <웃음> <웃음> 그러니 스파스님이 갑자기 지금 1등으로 치고 올라오셨어요. 어 감, 아, 감사합니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나경나님께서 스파스님한테 그럼 죽어버리라고 노래 부르는 게 되나요? 죽어버려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죽어버려라. 내가 돈을 주는 그대에게. 내가 돈을 주는 그대에게.